자, 아직 모른다, 여러분. 코인 칠레 도장 아직 안 깨졌습니다. 바로 수장, 마신 멜리가 나와있는데요. 어, 잠깐만! 우와! 코인 마에라 빡! 야, 이거는 못 견뎌. 이거는 못 견뎌. 제... 하이쿠, 얼굴이 와버렸니? 바로바로 마왕림으로 도장 깨기 출발합니다. 오늘 칠레드 도장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도장 깨기 오늘도 출연해 준 파랄퀸 봄이랑 해우 해후 연환 해우가 출연해 줬습니다. 당연히 피사기 모두 다 풀업에 초각성 다돼 있고 옷장까지도 모두 다 풀업이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 진행된다고 볼수 있겠고요. 성물도 다 만들어져 있는 완전한 최상 상태의 동일 조건입니다. 재정법부 1200, 1,200만 당연히 넘어 있고요. 장비는 미적용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첫 번째 매치 아, 전투력 식기 코인반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일단 룰은 우리 간단하게 잘 알고 있다 그죠? 룰대로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죠. 관동비에 봐봐, 봐봐, 뭐? 여기 뭐고? 다들 이걸 바랬던 거잖아, 그지? 어, 바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지? 어 시작하자마자. 뭐가 삼성이 떠가지고 주때인데8 7 0 0이면 이게 뭐 필살기지. 언제 필살기지? 어? 바로 필살기네요? 패까지 잘 떴어, 이 자식이고. 오늘 방송을 내가 보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갈, 가... 오, 시면, 오. 52,000 뜨면서 시에차크닥 이렇게 끝납니다. 총8 3 0 0 정도 나왔겠네요. 시면까지 다 합치면. 자, 계속되는 라운드 2. 코스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일단, 리무르는. 음, 평없이 고통 없이 죽여주마, 요런 컨셉이고, 역속인데 지금 53,000 터지고 있고요 무조건 다 잡고, 지가 오늘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올킬을 낼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요 공불이 들어왔는데도 어차피 할게 있고, 참할거 많은 친구입니다. 파파파파 해가지고, 일단 회복 불가를 걸어놨습니다. 고선은 회복을 할수 없습니다. 자 아직은 그래도 공격 스킬 우선시되는 조건 때문에 이게 나가게 되겠고 자, 여기 삼성이 나오게 되네요. 삼성기 갑니다. 확. 어, 자 그러나 아자 이렇게 빡! 하고 일단 7만 4천 터트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무르가필깎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체력 숙성이고 그래서 오늘 코인에스카형님의 산을 제가 넘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야, 결투를 진행해보고, 페스티벌도 갈지 판단할 텐데, 왠지 오늘 엄청날 것 같아요. 자, 코인 멀리 누나가 나와 있는데, 우리 멀리 누나가 어떤 스타일이냐, 동속이다, 혹은 자신이 우세속이다, 그러면 잘안 지, 우와, 딜이 뭐, 일성이 5만 원천 5째... 야, 이거는, 그러니까 코인 멀리 누나 작전은 주로 그래요. 상대는 필각하면서 자신이 피사게 써가지고 공불 걸고 주때리가 지기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일마가, 오늘 리무르가 그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긴 해요. 치는 필각이거든 근데, 어떻다? 그냥 스킬이 필살기 데미지야 자 멀린 누나 필살기 가는데 이거 데미지 비슷할 수 있어요? 장난 여기까지 하고 빡 때리는데? 82,000 아, 세긴 세네 필살기가 세긴 세아 세긴 세고요 그런데도 피가 비슷하잖아 저거 봐봐 자 근데 1만은 어떻게 한다? 회복을 못하도록 감염을 시켜놨습니다. 멀리 누나, 와우, 필살기 준비됐습니다만, 멀리 누나 강점이 이거죠. 니는 필살기 쓰지 마라, 나는 필살기 또쓸 거다. 이걸로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자! 와 이거 문까지 좋네요. 붙었어요, 방금. 붙어가지고, 어 이게 터지게 됩니다. 오, 그래요? 붙여서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7대 도장 깨기 해보면서 이 퍼포먼스를 보고 막 허접한 애들은 베스티벌 안 가잖아, 내가. 근데 얘는 오늘, 오, 야, 넘사벽이 수준으로 엄청 잘하네요, 도장 깨기. 잘할 거라 우리 모두 기대하긴 했지, 솔직히. 여러분 모두 기대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그 일성으로 때리는데, 실, 반피시 뽑아보니까. 어? 필살기가 필요하겠냐고, 지가. 어? 와, 그러나, 나태킹, 잠깐만. 이거 뭔데? 개 사기를 쳤어요, 나태킹이. 제가 보기엔 나태킹이 오늘 진짜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석화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자, 두턴 석화가 되겠고요. 필살기가 준비됐습니다. 자, 요렇게 카드 이동이 되겠고, 와, 요거 사실은 여러가지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냥 한턴 넘겨주는 것도 있고, 뭐 석화도 이어갈 수도 있고, 필살기 쓸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모든 면에서 애매할 때는 오토에 따른다. 어, 오토에 따른다. 너무 다양한 전략이 있어서 제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토에 따랐습니다. 오토를 따랐더니 필살기를 쓰네요. 오토의 수준이 요두도밖에안 된다. 오토 불가의 자세가. 어, 일단 때리, 와, 끝났잖아. 근데 사람이 이런 데 개입하기 있없기 없기. 어. 예, 아하, 견디긴 했습니다만, 돌아갑니다. 차크닥. 와, 뭐, 당연한 결과긴 한데, 킹이 폐가 진짜 완전 개악랄하게 한번뜰 수가 있었거든? 내가 한번 해줘볼 걸 그랬나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져. 그러면 리무르 또 해줘야 되거든. 공정하게 잘한것 같아. 순간 내가 킹 폐를 내가 손으로 만지고 싶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지금 싸움 구도가 약간 보통 이제 페스티벌 때 보자 야내 각성킹 때 보자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거든 근데 각성킹도 못찍길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자친구 다이앤이 나왔고요 다이앤도 아마 그런 말할것 같아요 야나 페스티벌 다이앤도 있다 나 때리면 그때 다시 보자 이렇게 할것 같은데 다시 봐도 그래도 페이에는 근력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지잘 타고 잘 모르겠어 자 삼성기가 나왔고 거기도 1인, 1인기 네요 실제로 자 이게 나가게 되겠죠 자 공불이 두턴 들어가는데 임마가 공불이라도 스카드 쓸게 있어가지고 와 잠깐만 자 그러나 기대온 기대온을 로와와4 6 0 0 0딜 뽑고 있고요 기대온 오한마의 기획 한번 와 근데 이건 못 죽인다 아, 역속이고 그 옛날에야 이오한마 찍으면 다 터진다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어 이거밖에 안 나와 리 림으로 일성으로 때리는데 오만이 쓰 나오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자 필살 갑니다 요거는 오늘 침대제 도장이 밟히고 있다. 이렇게 좀보이고요 지금 그 앞을 막아선 한 형님이 있으니, 코인, 에스카, 놀이 형님이 나와 있습니다. 다뭐 성물이 다 있고 서로, 뭐다 모든 게싹다 준비된 상태에서 수급이 역시 그래도 에스카 형님이 앞섭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에스카 형님, 일단 한방 들어가게 되겠는데, 우스 속에서 들어갑니다. 이 형님이 지면 아, 그래도 코인마멜 또 모른다. 진짜. 또 모른다. 이제 코인마멜 그, 어떻게 되는지 알지? 또 모른데. 코인마멜은. 올랄랄랄랄. 우와, 이 뭐고? 아! 개성을. 자, 우리 하트 개성 버프를 임마 빨아먹었어요 하트 개성이 바로 없어졌습니다. 버프를 흡수하는 저 능력 때문에. 자, 와. 우세속에서 막 후두둑 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임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성이 점점 더발동돼요 지금 두턴 지나서 두 개. 그리고 하트 버프 먹어가지고, 세입니다 지금 세개 발동된 상태고, 필사기를 지가 먼저 만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 뭐가 딜이, 와, 역속에서 때려도, 예, 역시 관통 딜은 고정 데미지가 엄청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필사기를 막아주겠죠, 형님은. 차지엔 파이어로 필사기를 막는데, 절마은 필살기가 아니라 그냥 1인기가 완전히 필살기 급이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1인기가 있다지만 삼성카드가 우선시된다. 자, 나가도록 해 하죠. 삼성카드. 아! 하면서, 이렇게 워나 빡빡빡빡. 와. 힘이 느껴진다 할까? 와. 아니, 우리 코인에스카이 님이 아무리 옛날 캐릭터지만 맞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쳐맞는 일이 잘 없어요. 주로. 여러분, 알죠?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미쳤다. 야, 미친 마왕 리무르가 코인 칠레드 도장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직 모른다, 여러분. 코인 칠레드 도장 아직 안 깨졌습니다. 바로 수장 마신멜리가 나와있는데요. 마신멜리가 또이런 때에 힘을 한번 보여주는 수가 있어요. 필살기만 지금, 찌... 어머나, 뭐 이렇게 센데, 이거? 역속이야 너. <웃음> 보여줄 수 있을래나 보여줄 수 있어 지금 봐봐 패가착 붙으면서 두개찼거든 이거 코인맘의 피자기를 린무르가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못 막으면 끝날 수 있어요 못 막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잘 때리니까 와라라라 하다가 치기 뿔 수가 있거든 예, 치길 수가 있겠는데 자 코인맘에 삼성이 되다가 1인기 이게 우선시 되겠죠 쳇 시작 다 5만, 5만. 와, 삼성으로 때리고, 우세속 때리고 해야 5만이라는 딜이 나오는 거야. 원래 5만이라는 게 만만한 딜이 아니야. 정말로 치따음 5만이라가지고. 어? 야, 이 봐봐. 내가 뭐라 돼? 야, 이 코인마, 코인마멜 이기겠다. 어, 잠깐만! 우와! 코인마멜아! 너 살았니? 와와 끝났어요. 이거는 코인마멜, 내가 내 얘기했지? 아직 모른다고 했지, 형이? 코인마멜이 그동안 이변을 일으켰던 게 종종 있어요. 최강캐들이 왔을 때 의외로 인마가 막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시나리오가 지한테 잘 풀려가지고, 빡! 야, 이거는 못 견뎌. 야, 이게 안 깨졌습니다. 와, 돌았나? 코인마메라, 니 돌았나? 야, 근데 리무르 피사기 안 썼는데도 17만 뽑았거든, 딜을. 근데 마시멜님 피사기 쓰고 22만 뽑았어. 우와. <웃음> 철제제 닥을 막아냅니다. 자, 7진의 도장객기 마지막 매치 자, 스페셜 매치죠. 아니, 마지막이 아니지. 그치? 이미 끝나서 7진대 도장 끝났고, 스페셜 매치로 로멜이 나와 있습니다. 어, 네가 과연 페스티벌 도장까지 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지? 나를 통해 증명해라. 뭐, 이런 판이거든요. 근데 증명이 되겠는데? 심하게 되겠는데? 67,000 터지면서. 와, 필살기 벌써 만들 와, 원래 로맨이 필살기 진짜 빨리 만들거든. 근데 마가 폐가 잘 풀렸어, 이번에는. 자, 갑니다. 이번에 바로 빡, 빡, 빡 하면서 서로 필살기 만든 상태. 야, 근데 만약에, 자, 서로 필살기 대치 상황이고, 리무루야, 만약에 너 이거 못 죽이잖아. 너 끝난다. 못 죽이면 끝난다. 내가 보기에. 자, 역속 필살기고요첫 타격에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일단 시면이 깔릴 거고. 자, 4만 터졌고, 시면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돌면서! 털면서 안 죽었다 야! 이래서 그런 명언이 있잖아 길고 짧은 건대봐야 안다라는 명언이 있잖아 야 이거는 솔직히 오늘 리무르가 다작살낼줄 알았거든 근데 어떻게 된다? 헐! 카운터 <웃음> 두 멜리가 지금 일곱 개 대제 세계관의 그 자존심을 부들부들하게 지켜낸 것 같아. 요즘 전생세 세계관이 우리 세계관을 막 칩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 자식들아. 막 이런 느낌으로. 진짜 지렸다, 오늘. 자, 오늘 너무 재밌게 왔고요 리무르는 그래도 페스티벌 도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충분히 뭐 각킹급 나와도 뚜드리 패뿔 강력한 친구이기 때문에 어, 다음 페스티벌 도장 깨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